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 이문행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 화요일인데요. 자, 2019년 4월 9일 화요일 플루토스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약 0.5% 정도 가격이 내리면서 현재 큰 변동 없는 모습, 뭐 요약차트를 좀 보시면 크게 변동은 없는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7유약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뭐 비슷하게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거의 변동성이 없는 어, 마이너스 코인을 제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은 어, 이 변동률로 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가격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변동률은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있게 보이는 네, 그런 모습들이고요. 가장 현재 변동률이 큰 종목은 어, 보시면 A다. ADA. A가 다약 마이너스 5.98, 마이너스 6% 정도로 해서 전일 대비 약 어,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좀 고개를 좀 숙이는 모습들이고 주요 지지선 지지 여부가 어,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네,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하자면 은 주요 지지선 지지를 성공하면 은 네, 추가 매수 자리가 될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약 어, 18% 정도 19% 정도 어, 상승한 나노 종목이 현재 어,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눠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 항 목들이 다 마이너스 어, 10% 내 10% 내 상승률을 보이면서 현재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 구간에 어, 진입한 것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조정 이후에 예, 조정 지, 지지선 지지 받고 반등하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 같은 경우는 7유역 차트가 지금 현재 계속 상승 중이에요. <웃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레이븐도 그렇고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뭐 너무 올라갔다고 안볼게 아니라 추가 매수 자량가 있는지 차트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0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승률 1위 종목이었죠약 200% 가까이 올랐더니 베스트 베스트 코인이 현재 어, 전년 대비 약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하면서 하락률 1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상승 분에 비하면은 큰뭐 그런 하락률은 아니지만 고점에 막, 막차 타신 분들은 좀 가슴이 쓰린 그런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 펌핑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막차 안 타시고 보시기 제일 좋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아까 상승률과는 대략에 뭐, 10% 이상의 하락률들이 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조정 구간에 있고,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어, 종목들이 이제 여기 나와있게, 나와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정 구간 지지를 역시 잘 버티는 종목들,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네, 거래량 12종목입니다. 거래량 종목은 어제와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청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8% 정도 시청 감소하면서 어, 하나로 따지면 약 3.8조 원 3, 3조 8천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어, 조정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은 조정 구간에서 단기 수익 실현한 자금이 이제 유출된 것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식으로 현재 자금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최근 1년간 로 보자고 하면은 계속 자금은 유입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시장의 점유율 그래프 이고요 어 시장의 시총이 유출되면서 유출되면서 증가하던 종목들의 점유율이 현재 주춤한 상황들입니다 뭐 이더리움도 어제 많이 <웃음> 증가한 것 같은데 약간 주춤한 모습들이고 그의 그에, 그, 그에 반면에서 비트코인은 어, 점유율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어됐든이 점유율은 총 100%로 보는 거니까 100% 중에 이런 어, 다른 종목들의 점유율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어, 비트코인이 차지한다 또는 알트코인들이 뭐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점유율 이 상승했다고 해도 이게 시총이 감소하면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좋다고는 볼수 없다 없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투자시장 현황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어 증시 중에서 해외 S&P500 인덱스 1시간 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2885선 돌파한 상황입니다. 어 아주 쉽게 돌파하고 뭐 지지도 받고 그냥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레벨 2940선까지는 충분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로 도달할 것으로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906선이 어, 저항을 일단 저항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이렇게 돌파 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항 받고 저항 움직이다가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돼서 어, 이번주 다음주 내로 일단은 2904입선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 인덱스 한시간봉차트입니다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바닥 패턴 이중바닥 패턴의 목선 리테스트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리테스트 일단 뭐 목선까지 오진 않았지만 리테스트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음봉으로 올 내려올 것인지 또는 마무리하면서 이걸로 리테스트 끝낼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패턴에 목선 리테스트하고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자, 목표가는 보시면 2277 2277선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목선 지지후 저항 한번 받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내, 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4월, 4월 내로 2270선 코스피에 도달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 골드 1 1 0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이번 주 초에 단기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1,296선 돌파하고 지지까지 받으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 추세, 이 하락 채널의 상단 상단 부근이고 <웃음> 단기 피분나치 비율의 1,306선 부근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여기 도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단기적 어,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도달 후에 다시 돌파를 하면 은그 다음은 여기까지 만약에 돌파 실패하면 다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360선 도달 그 이유는 다시 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이 어, 해석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실버 은 차트입니다 자, 실버 1봉 차트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중 바닥 패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네 진행 중으로 목선 돌파하면은 매수 또는 리스크 있게 현재가 매수해서 뭐 목표가까지 일단 들고 가는 뭐 그런 모습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국가 통화별 네,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화와 달러, 헤알, 이세 개, 브라질 헤알, 이세개 통화가 상위 3, 3, 어, 3개 순위로 현재 위치해 있고요. 엔화와 달러의 거래량이 약 90% 이상의 어,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위와 5위는 원화와 유료가 각각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코인리스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자, 비트플라이어, 비트맥스, OKX exchange가 현재 코인 인스 통계로는 3개, 상위 3개 거래소로 보이고 있고요. 코인 마켓 통계로 보시면은 비트맥스, 에 F코인, 비트맥스 이 3개 거래소가 상위 3개,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코인 마켓 어, 좀 수정된 통계 자료로 마진 거래나 자전거래를 제외한 통계 자료로는 어, 현재 디지파이넥스, n e x 네, OKX exchange, b i n a 이 3개 거래소가 상위 3개 거래소로 거래량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비트, 간단한 비트코인 시향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1일봉 기술분석 지표 요약입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오실레이터는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이등평균 지표는 총 17개 지표 중에 15개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면서 강하게 상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등평균 지표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총 28개 지표 중에 18개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보면서 네, 상방의 흐름을 어, 보고 예고하고 있는 어, 그런 기술 분석 요약 지표 기술 분석 지표 요약 현황입니다. 자, 다음은 어, 비트코인 최근 7일간 거래 매물대 그래프고요. 주지지선은 요 현재 약 5,185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지지받고 올라온 모습인데, 간단하게 이선으로만 보자면은 이런 이중 천장 패턴 가능성은 보이죠. 그래서 이점 유의해야 될것같고요 굳이 매물대로 보자고 하면은, 어, 이 부분, 이 부분 약 5,100선 정도 될것 같아요. 5,100선, 그리고 5,000, 5,000달러 선, 그리고 4,800달러 선. 에서 1차 주요 지지선, 2차 주요 지지선, 마지노선. 매물대로 보자면은, 이렇게 3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3가 가격선, 5,100, 5,000달러, 4,800달러 선, 어, 지지하는지 그 여부 지켜보셔야 될것같고요 다음은 간단한 차트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살펴보던 일목균형표 1시간 봉차트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 전환선과 기준선, 만약에 하향 이탈 할, 할게 될 경우, 이 얇기가 매우 얇은 구름대 지지 성공하면은, 상당한 성공하고 반등하면은, 현재 상승하는 추세, 상승 추세 힘은 매우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하향 이탈했지만, 구름대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주요 지지선인 5140선, 5,140 달러선 지지 받고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가격은 다시 기준선과 전환선 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추세의 힘은 강하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는 내려오더라도 부름대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상단 지지 또는 내부 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단 지지 가능해 보이고요. 역시 하단은 5,140 달러와 네, 겹쳐지는 부분으로 주요한 지지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 시간봉. 요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패턴 관점으로 보자면은 현재 이 차트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어, 그렇다면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이고 제가, 보시, 제가 보기에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자 이중 천장 패턴. 뭐 물론 천장 고점의 위치가 딱동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동일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갭은 충분히 네, 이중 천장 패턴으로 볼수 있는 패턴 어, 볼수 있고요. 목선 가격이 내려오면서 목선 이탈하면은 이중천장 패턴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볼수있고요또 다른 패턴으로는 이런 네, 삼각수련 패턴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아까 텍스트 브리핑 할때좀작도를 해놓은게 있는데요 이걸 좀 보시면 네, 이런식으로 이중천장 패턴 또는 삼각수련 패턴이 진행되고 이중천장 패턴의 목표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거 그대로 이어가서 약 4915선 이중천장 가격이 쭉 내려와서 복선인 약 5140달러 정도를 이탈하면 은어 가격은 4100, 4915달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삼각수렴대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이렇게 지지받고 상방으로 돌파하면 은약 5495선, 5495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지지받고 여기서 한번 더 저항받고 하방으로 이탈할 경우는 5,500달러, 5,000달러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 제가 보고 있는 뭐, 이평선이나 하락 추세대 뭐 이런 주요한 차트를 간점은 어제하고 좀별 다름이 없어요.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생략을 좀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한 시간 봉, 그래서 일목균형표까지 키고, 일목균형표와, 어, 이 패턴 차트, 패턴 움직임을 한 시간 봉 차트로, 만약에 삼각수렴이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서 가격이 내려오고, 구름대 중간 부분에서 지지를 받겠죠. 또는, 뭐, 굳이 꼭 상단까지,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상단 지지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모양이고요. 만약에, 이중천화 패턴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구름대 하단까지 가격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주시하면서, 어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희 브리핑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점심,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어, 여기서 플로토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